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나진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치앙마이! 6개월 정도 동남아 일대에서 한달살기를 하고 있는 레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한달살기 꿀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동남아 한달살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반년 동안의 동남아 생활 중에서 저에게 가장 유용하게 잘쓴 준비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카드를 꼽을 거예요 제 지인주에서 동남아 쪽으로 한달 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짧게라도 여행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 카드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는데요 EX 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카드를 입이 마르도로 추천하는 이유와 그리고 모르면 망할 수도 있는 단점들 꼭 알아둬야 하는 오류 대처 방법들 ATM 필수, 영어 어휘 순으로 설명을 할게요 국내 계좌에 연동된 현금 인출 카드로 환율 우대를 받고 현지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 의류은행 계좌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은그 100만원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ATM기에서 수수료 5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떼고 인출을 할수 있는 거죠. 거의 수수료 빼고 한다면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거고 거기다가 환율 우대가 3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장기 생활을 할때 정말 필수템인 거죠. 장점은 이미 많은 다른 유튜버분들이 다루셨고 그리고 EXK 카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간단히 다루고 넘어갔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CU 카드 발급입니다 카드가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발급하기 힘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 카드는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시티은행들 4개의 은행에서 무려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은행에 가셔서 이 카드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장점 두 번째로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현지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을 하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수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정말 아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EX카드는 인출 수수료가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하고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타 인출 수수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로는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때이 카드 하나로 편하게 잘 썼었습니다. 많은 돈을 환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분실의 우려가 상쇄가 되고 그리고 환전 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없었죠.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장점은 말씀을 드렸고 이 장점은 누구나 아는 거니까 이제 오르면 망할 수도 있는 장점보다 더 중요한 단점 들어갑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모든 현지 은행들이 가능한 건 아니어서 EX카드 연동된 은행들 ATM기를 찾아 다니셔야 해요. 그래서 여행하시다 보면 EX카드가 사용 가능한 은행들 ATM기를 나도 모르게 말롭게 찾아 다니는 모습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EX카드가 사용 가능한 은행들이 그 나라에서 좀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번화가라든지 큰 쇼핑몰에 가시면 그 ATM기를 찾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어진 단점 두 번째로는 ATM기의 오류 발생이 좀 빈번하다입니다. 이그 점에 있는 ATM마다 어떤 때는 작동이 되고 어떤 때는안될 때도 있고 또 같은 ATM기여도 어떤 날은 잘 작동하다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음, 복불복이라는 그런 단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제가 그때 하필 현금이 진짜 천원도 없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급하게 돈을 인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낮 11시 제일 좋 때쯤에 ATM기를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ATM기 다섯 개를 시도를 하면 안 돼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윤리한 점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세 번째로는 1회 인출 가능한 금액이 좀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 은행마다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데는 10만원이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이었고요. 말레이시아는 한4 5만에서 60만원 정도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자주 a t m 셔서 뽑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오류들이 생겨나는 빈도를 좀 줄이고 그이카드를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오류가 너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막 찾다가 찾은 꿀팁인데 바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밴드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금색집이 있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밴드로 가렸어요. 이거는 제가 사용 안한 깔끔한 밴드이고요. 이렇게 가리면 은 오류의 빈도수가 줄어요 베트남에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딱 되는 거예요. 혹시 하다하다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렇게 밴드로 가려셔도 되시고 아니면 금정색 테이프 있죠? 그걸로 이렇게 가리셔도될것 같습니다. 오리 대처 방안 두 번째로는 비밀번호 오리입니다 한국에선 비밀번호가 4자리이고 약간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비밀번호가 6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비는데 이두 개를 앞, 뒤로 00을 붙여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비밀번호가 1234다 하면 은001234 아니면 123400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일단은 1234로 하고 그냥 엔터를 했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항상 공공 별도로 붙이지 않고 1234하고 주의 자리 비워도 그냥 엔터로 하면은 바로 인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 붙이는 걸로만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내 자리하고 엔터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EXK 서비스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오류 내용 공유하셔서 여쭤보신 것도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오류보다는 약간 꿀팁 백업 플랜인데요. EXK 카드가 정말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 ATM기와 호환이 안 되면 약간 카드가 먹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출을 하실 때는 가능한 은행 지점 바로 옆에 붙어있는 ATM기에서 은행 운영시간에 인출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혹시라도 ATM기가 제 카드를 먹어버리면 은행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인출은 그 시간대에 그 은행 지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볼팁으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여분의 카드 하나나 두장 정도는 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EXK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아니면 분실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인출 카드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다른 지갑 속에 넣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 하나 이어가려 이쪽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내려서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현지화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태국이었나? 거기서는 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고 카드를 주고 가요. 베트남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인출한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카드도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어떻게 인출을 하느냐 일단은 영어로 뽑아야 되겠죠 한국말 지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 영어 인출에 필요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ATM 현지화 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신청 방법은 지금 사용 중인 카드가 있다고 하시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 카드가 EXK 카드로도 사용 가능한지를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아니시면 은그 해당 은행 가셔가지고 창구에서 직접 신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다사기 꿀팁 EXK 카드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더 좋은 꿀팁과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조금 늦긴 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0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나진이었습니다 안녕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곁들이